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부산에서 보내드리는 bbs 부산 불교 방송입니다. 마음을 활짝 열어요. 하나 되는 우리의 기쁨. 오늘의 삶을 갖고요 중생의 보살화, 사회 정토화를 추구하고 있는 부산불교방송은 행복을 심어주는 참된 방송,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로 펴는 방송, 미래를 지향하는 열린 방송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파수 부산 FM 8 9 9메가 z 출력 5kW, 창원 89.5 출력 500W, 진주 88.1 출력 500W, 호출부호 HLDA로 방송되는 저희 부산불교방송은 매일 새벽 2시까지 하루 22시간 방송됩니다. 생명의 소중함을 담아내는 부산 불교 방송과 함께 밝은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편성 책임 박주원, 광고 책임 김재동입니다. 저희 부산 불교 방송은 방송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깨침의 소리 나누는 기쁨, BBS 불교 방송입니다. HLDA 잠시 후 내시를 알려 드립니다.